아 백스코에서 공연을 다. 부산에 스케줄 오면은 백스코에 이제 콘서트 하는 가수들 붙여놓고 하잖아. 박연은. 형님, 여기 있어요? 네. 우리 바로 옆 방이 있었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. <웃음> 이따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어요 이따 n 겠습니다아나 이건 진짜 안고 찍고 싶은데 감귤 아맛 n g e 오렌지 주스. Orange j u 오 c e o r a n 렌 e juice. o 주스가 쓰였다. 신시아씨 대박이다. 잘한다. 렌즈 주스를 렌즈에 집어넣었다. 주스가 쓰였다. 어, 잠깐만, 짠, 우현 씨. 대박. 오늘 천재였어 우리 <웃음> 이거 너무 과야다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꽉 배워주셨습니다 이제 부산 콘서트 올라가기 바로 전입니다 파이팅 해야되겠죠? 부산 첫번째 콘서트 올라가기 바로 죠 소감이 어때? 추억이 아니라. 추억... 오, 단어옛날에는 따봉! 소감을 한번 해주시죠! 너무 설레고요? 너무 또 떨리네요. 안, 안 떨리죠?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자, 오늘 도 화이팅해 봅시다. 화이팅. 해봅시다. Yep. 유튜브예요? 예? 유튜브예요? 어,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장준원입니다. 콘서트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오늘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라서 좀 떨리기는 하지만 어 예전에 어, 서울 콘서트 하던 것처럼 잘, 잘,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b d m 이 나오네요. <목소리> 자, 화이팅. 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어갈게 장 너무 이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네고생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호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습니다광주하셨요어감 부산, 뜻! 아, 너무 아쉽네요. 이제 광주로 출발! 그래. 광주에서 봬요. 네, 십쇼! 광주에서 요 네!